오케이. 내가 바키도. 내가 안 잡고 내생각엔 현실이 될수 있어. 역시! 역시! 아, 역시 내 아, 친구. 역시 내 친구. 친구를 닮다더니 진짜 순야 근데 못 넣어. 저기 마지막 수전가? 아, 이거, 그러니까 같은 경거에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팀 이거, 이거. 이멤버들 이거, 이 같은 팀이멤이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야그 이거, 이거, 이 그래도 너도 안맞 <웃음> 안돼 이거 안돼형야 그래도 오늘 사건 마이클 잭슨 전 아이 완주일기 아 그거 님들 이거 완주일 잔이 형할수 있다 솔직히 나도 처음 해봐 리더인데 나도, 생각 나도 생각 처음 해봐 괜찮아 야야야 솔직히 야, 야 리더들 이거 이거 못하겠어 그니까 러 그래 포물선 잘 그려가지고 포물선 잘 그려가지고 와어 야 역시 리더가난 마지막으로... 오디션에서 이걸로 뽑혔잖아. 맞아 맞아. 에이, 에이. 아, 운이었네 운이었네. 와이 가능해요? 와 용보 용보 용보 할수 있어. 나보야 여보. 저맨날 게임만 하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해어아아아나 음. 아! 반대로 들거했어 들어가, 들어가야 <웃음> 들어갈 오! 오! 아! 야! 아쉽네. 예이. 아, 아, 아 버렷. 버렷. 아유, 정말 아지만 저희가 져버렸네요. 아! 버려서 그럼 1대 0으로 저희가 앞서고 있네요. 네. 아. 네, 그럼 우리 다음 게임 해야 되는데 뭐 할래? 딱지? 지금 어. 잭기랑 딱지 있어요. 어? 어. 야, 야, 딱지 야. 가자. 제, 딱지. 딱지 딱지 가자. 딱지. 딱지. 딱지. 와. 딱지. 가죽으로 돼 있어? 가죽, 가죽. 어. 요즘은 우와. 이거 요즘은 되죠. 또 이런 게 엄청 차지겠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야. 우리가 지금 딱지를 하는 거지? 네. 왜 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고 손. 딱지. 저방송 아닌가요? 방송 예인이 형 10번 한번 보여주죠. 줘 이렇게 있으면은. 어우 어안 되네 그래, 좋아요. 여긴 그냥 대표 한두 명씩 나와서. 할까? 예, 네, 그럴까요?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어, 우리 티오쿠. 대표는 일단 찬이 형확정이고 오케이. 아, 찬이 형은 다 잘하네. 찬이 형은 모든 종목 다 출제가 예정입니다. 우빈이 형. 세명 중에서 한 번. 예리 가자 예리 가자 오케이. 내가 한번 해주지. 아, 오케이. 아, 잘하네. 어, 오, 오. 오. 재밌네. 왜. 재밌네. 4인분 안... 아니. 4인분 어, 아니. 인분 내가 지금 사람 뒤집는 거 보여줄게. 잠시만, 잠시만. 시작하기 전에. 소생님시비야 살려내 죽지마 i a I l 바위에서 t Okay. Now, I 바위 s a woman 위 o see. Okay, I'm happy. I'm happy. I'm h a p 오케이 못, 아니, 이쪽도 못, 해, 못 해, 뭐, 이쪽도 이거 못해. 뒤에 주거 이거 야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뭐, 이 뭐, 이거 이